가로 세로 151mm 높이 301mm의 직사각형 디자인 무게 4.45kg cpu amd 젠 e n 2 기반 라이젠 커스텀 마이크로 아키텍처 8코어 16스레드 3.6GHz 8코어 8스레드 모드 작동시 최대 3.8GHz gpu amd rdna2 기반 라데온 커스텀 마이크로 아키텍처 1.825GHz 1 2 1 4 7 2 t 스 52 컨트롤 유닛 메모리 GDDR6 16GB 320비트 메모리 최대 560GBps의 대역폭 스토리지 1TB 커스텀 NVMe SSD 실사용 스토리지 802GB 2.4GBps 압축시 4.8GBps의 처리속도 1TB 시 e 이 g a t e 전용 삽비평 메모리카드 공식가약 40만원 USB 외부 HDD SSD 지원. 비디오. 최대 4K 120fps 렌더링. 최대 8K 60Hz 출력. VRR ALLM. AMD 프리싱크. HDR 10 플러스 지원. USB 3.1 A형 포트 3개. HDMI 2.1 포트. Wi-Fi 5 듀얼밴드 지원. 4K UHD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하단 흡기의 상단 배출방식으로 PC에서 사용될법한 130mm의 저소음 냉각팬 부착 증기 챔버 쿨링 시스템에 메인보드를 두개로분리하여 열이 골고루 발산될 수 있도록 고안한 병렬 냉각구조 SSD 성능저하를 막기 위한 열류도 스프링 장착 가로 390mm 세로 104mm 높이 260mm의 본체와 함께 양 사이드에 탈착 가능한 두개의 추가 패널 무게 4.5kg cpu amd 젠 e n 2 기반 라이젠 커스텀 마이크로 아키텍처 8코어 16스레드 최대 쿨럭 3.5ghz gpu amd rdna2 기반 라디온 커스텀 마이크로 아키텍처 2.23ghz 10.28 t e r a f 36 컨트롤 유닛 메모리 g d d r 6 16gb 256bit 메모리 최대 448gbps 대역폭 스토리지 825GB 커스텀 NVMe SSD 실사용 스토리지 664GB 5.5GB per s e 압축시 8-9GB 에서 per s e 의 처리속도 소니 인증 NVMe SSD 슬롯 가장 인증 가능성이 높다는 삼성 980 Pro SSD 1TB 기준 30만원 USB 외부 HDD SSD 지원 비디오 HDMI 2.1 최대 4K 120프레임 렌더링 최대 8K 60Hz 출력 VRR-ALLM 지원 USB 2.0 A형 포트 USB 3.2 A형 포트 2개 USB 3.2 C형 포트 HDMI 2.1 포트 Wi-Fi 6 지원 4K UHD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크기 120mm 두께 45mm 규격의 양면 흡기 방식의 펜 부착 집진기를 통한 효율적인 먼지 제거 방식 대형 방열판과 히트파이브를 통한 증기 챔버 수준의 발열관리 액체 금속 서멀 도포 팬 속도 조절용 온도 측정 센서 장착 확장 SSD 베이 열 배기구 장착 포르자 모터스포트 시리즈의 천텐 스튜디오 기어스 오버 시리즈의 더 코얼리션 헤일로 시리즈의 343 인더스트리 엘더 스크롤 폴아웃 시리즈의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 아우터 월드 폴아웃 뉴 베가스의 옵시디언 엔터테인먼트 시오 오브 시브즈의 레어 포르자 호라이즌 페이블의 플레이 그라운드 게임즈 둠케이크 시리즈의 이드 소프트웨어 헬블레이드의 닌자 시어리 마인크래프트의 모장 디사아나드 데스루프의 아케인 스튜디오 사이코너츠의 더블 파인 프로덕션 울펜슈타인 시리즈의 머신게임즈 웨이스트랜드의 인엑자일 엔터테인먼트 더이블 위딘의 탱고게임웍스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의 언데드랩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의 월드세지 엘더스크롤 온라인의 제니맥스 온라인 위 해피 뉴의 컴펄션 게임즈 대형 개발사들의 직원들이 세운 더 이니셔티브 베데스다의 사나 스튜디오 라운드하우스 스튜디오 엘더 스크롤 6, 스타필드, 헬로 인피니트, 포르자 호라이즌 4, 기어스 5, 오리와 도깨비불, 시오브 시브즈 헬블레이드, 포르자 모터스포츠 8, 에버와일드, 크로스파이어 X, 페이블, 사무라이 쇼다운,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스토커 2,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인섬니아 게임즈, 호라이즌 시리즈의 게릴라 게임즈, 라스트 오브 어스 언차티드의 너티독, 가드 오브 워의 산타모니카 스튜디오,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서커 펀치 스튜디오, 리틀빗 플래닛의 미디어 몰리큘, 그란투리스모의 폴리포니 디지털, 데몬즈 소울의 재팬 스튜디오, 데이지곤의 밴드 스튜디오, 블러드 앤 트루스의 런던 스튜디오, MLB 시리즈의 샌디에이고 스튜디오, 콘크리트 지니의 픽셀 오프스,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산마테오 스튜디오, 아폴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 프로젝트 아테나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데스루프 고스트와이어 도쿄 라체덴 클랭크 리피트 어파즈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그란투리스모 세븐 파이널 판타지 16 가드 오브 라그나로프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 게임을 즉시 정지하거나 순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으로 유저가 다른 게임이나 메인 화면으로 나갈 시 마지막으로 플레이했던 지점을 저장하여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해당 지점부터 이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기기를 재시작하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거나 기기 재설치 시에도 문제없이 해당 플레이 지점을 불러오는 게 가능하다. 이 기능은 엑스박스 시리즈 X에 출시한 게임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1, 360등하이오 게임들에게도 지원되는 기능이다. 엑스박스 시리즈 x의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9세대 기종의 게임을 소유하고 있으면 최신 기종에 출시한 게임 버전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능이다 모든 게임이 되는 건 아니고 엑스박스의 퍼스트 파티 개발사들 외 계약을 맺은 개발사들의 게임들만이 해당 된다 엑스박스의 시초인 엑스박스부터 360, 원까지 4세대에 걸친 모든 게임들의 하이오한을 지원한다 모든 하이오 게임에는 인공지능 머닝러신 HDR, 텍스처 교체 기술, 16배 비등방성 필터링, 프레임 레이트 2배 지원으로 출시된 지 오래된 게임들을 엑스박스 시리즈 X로 사실상 리마스터링해서 즐길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한다. 엑스박스가 가장 크게 밀고 있는 포인트로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수십 개의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구독형 게임 제공 서비스이다 또한 차세대에 맞춰 등장한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인해 별도의 추가 스토리지 없이 스트리밍으로만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스토리지의 용량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선택지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11월부터는 EA의 구독 서비스인 EA Play도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플레이스테이션5에서는 단1 0개 게임을 제외한 99%의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들의 하이원을 3가지 모드로 지원한다 플레이스테이션5의 공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만큼 현재 공개된 플레이스테이션5의 ssd 성능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2.4gbps 최대 4.8gbps의 2배가량인 기본 5.5gbps 압축시 최대 8-9gbps의 에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의 듀얼 쇼크에서 벗어나 경쟁사의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유사하게 변경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햅틱 피드백은 여러 종류의 진동을 컨트롤러에 입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플레이어들이 시청각을 넘어 촉각으로도 게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어댑티브 트리거는 각 게임의 상황마다 컨트롤러의 입력을 다르게 하여 좀더 현실적인 게임 경험을 느끼게 해준다고 한다. 게임 속에서 활시위을 당길 시 실제의 느낌을 주기 위해 트리거가 좀더 빡빡하게 움직이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번 세대의 엑스박스 시리즈 X는 퀵 리줌과 엑스박스 게이밍 패스, 스마트 딜리버리, 4세대 하이 호환은 물론 각종 스마트 스피커들과의 호환도 지원하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팀과의 라이브러리 공유 루머도 돌고 있는 등 이번 세대의 엑스박스의 모토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의 모토는 게임적 경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CPU와 GPU의 성능은 XBOX 시리즈 X에 비하면 떨어져 보이지만 SSD의 성능만큼은 거의 2배가량 차이를 벌려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컨트롤러에 좀더 세부적인 요소들을 추가하는 등 부가적인 기능들보다는 게임 자체를 즐기는 방향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죠. 엠파이어 어날리시스나 dfc 인텔리전스의 분석에 따르면 플레이스테이션5의 판매량은 엑스박스 시리즈X보다 1.7배에서 2배가량 더 팔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엑스박스는 기기 판매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X는 물론 잘 뽑힌 기기이지만 엑스박스는 단순한 기기 판매 이상을 넘어 넷플릭스처럼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자 하고 있으며 플레이스테이션은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기기 판매와 이를 위한 독점작들의 퀄리티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번 세대의 콘솔 경쟁은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게임을 동시에 그리고 간편하고 어디서든 즐기고 싶으면 엑스박스 시리즈 x 를 그냥 플레이스테이션5 독점작을 하고 싶으면 플레이스테이션5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엑스박스 시리즈 x 인가요 플레이스테이션 5 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